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대구의 명곡 파크에 왔습니다. 뒤에 계신 분은 저한테 수업을 받는 대구 스케이트보드 출장 강습입니다 하고 영상 올린 거 보시면 아주 잘 타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는지 설명 한번만 해주시죠. 지하철 화원역에 내려서 걸어서 15분, 20분 걸립니다. 차 타고 오시면 명곡 체육공원 찍고 오시면 되고요 주차장은 저 뒤에 보이는 저기입니다 화장실도 저기 저기 뒤에도 있어요 아 여기 있는 기물 내려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 기물이 지금 이 안예시 강수생님께서 음. 저한테 두달 배웠는데요 일단 한두달 배운 사람은 여기를 내려가기가 어렵다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기물이 좀 저도 처음 왔는데 기물이 빡셉니다 일단 첫번째로 이 스파인은 아닌데 스파인처럼 생긴 삼각형 기물 이 기물은 여기가 기물이 웨이브가 쉬다가 한번더 웨이브가 쉽니다 네, 좀이상하고요 여기에 신기한게 코핑이 없는 것처럼 생겼는데 있습니다 코핑 있고 저 뱅크는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 키보다 큽니다 이게 금방 소리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뭔가 이 재질이 요가 매트도 아닌게 이 뭐라고 하죠 엠보싱? 뭔가 이상해요 근데 신기한거는 잘 굴러갑니다 굴러가기는 사람도 넘어져서 문제지 여기에 어박스가 있는데 저 쿼터파이프하고 저기 스타트 박스에서 이제 출발해갖고 요 에어를 에어박스를 를 에어 이용해서 에어를 띄어서 착취를 해야되는데 착취하는곳도 웨이브가 저있는데 각이 쎄요 일단 저는 여기 에어를 못하는 걸로 기물들이 전체적으로 각도가 세요. 저한테 이 명곡파크 소개해달라고 했던 애가 그렇게 잘 탑니다. 여기 초보자가 왔는데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요? 여기 기물이 너무 높아요. 바닥에서. 바닥에서. 이 바닥 어떻습니까? 미끄러워요 <웃음> 여기 말씀하셨는데 이제 바닥이 자 보시면 거칠어 보이지만 아스팔트보다는 골라요. 잘 굴러가요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하프파이프가 있습니다 하프파이프는 어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각이 낮아요 여기 보면은 직각이 아닙니다 뱅크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재질이 엠보싱 같은 재질 요가매트 같은거 그래서 여기는 연습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알리업 연습해도 되고 저 뒤에는 레일도 있는데 레일 높이는 한 두장에서 두장 반 제가 금방 타봤는데 펌핑 진짜 안됩니다 단점이네요 안되게 앞으로 앞으로 점프해야 돼요. 아니요, 그냥 그대로 점프. 위로. 예. 가볍게 뛰세요, 가볍게. 명곡파크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자기 지역 근처에 소개하고 싶은 곳 있으면 제가 그 근방을 지날 때 들러서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